Дорогие б р 여러분, я и с 여 с т р ы добрый вечер всем. 이스텔, 바울 선교사님 그리고 에스터 선교사님 그리고 사랑이가 마치 새 천사처럼 저희를 마, 저를 맞아줬습니다. 그리고, 한국에서 그리고... 한국에서... 그리고 오늘 날까지 한국에서 지내면서 에서 지내면서 지한날까지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리고 o 늘날까지 한국에서 i 내면서 그리고 오늘 н 까지한 지내면서 그리고 오늘날까 h 한 n 에서지 э 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국에 r e Я видел вот эту о т б о р любовь, которая изливалась, как л е й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 н 그리고 오늘날까지 참 많은 한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다녔고 어, 다닐 때마다 그곳에서 그 도시 이름조차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받았던 사랑은 너무 기억이 납니다. я 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나라에 이 땅에 올수 있게 된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내일 아침에 또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게 됩니다. 제가 내일 아침에 에라가 конечно ж то, ч т л а о а и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로 돌아가게 되면 이곳에서 받은 그 은혜를 고스란히 그 땅에 전달하기 원합니다 미시안스 피플 미니스트리라고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이스라엘 위에 사역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미시안스키브리 그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. 미지 글 i c l 메릭이 п р 미그 그분이 이제 초선 피플 미니스트리이신데. 이, 뭐오스트레리아도 멜버그에 로랑스 히이 스타르시 그 호주에 계신 목사님이 저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초선 피플 미니스트리 출신이십니다. 이, 15 синагог о р т о д о к с а л ь н 로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 주변에 15개의 시나고그가 회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원로 목사님과 그 교회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15개의 회당을 회당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 т а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모든 회당들이 무너질 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러시아나 이스라엘에 참 많은 회당 참 많은 유대교 사람들이 저희 메시아닉 주 사람들을 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로마서 아, 그리고 이방인들도 저희를 또한 미워하고 있는데요. 이이이이 <목소리>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이 알지 못하던 목사님들도 이곳에 와서 알게 되고 친해졌던 친해지게 되었는데요. 이 네.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배워간 것을 꼭그 교회 가서 너 실천하길 너, 원합니다. Here, сегодня, episode, 그래서 오늘 첫 타임에 여기 앉아 있을 때 목사님께 어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한메 미시안스키 이브 목사님이 이것을 목사님께 선물해 주셨습니다. 당연히 얼마 하는지는 잘 뭐, 값으로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. з д 이곳에는 마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. 그리고 다윗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별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그 знаете я их носил только на шабат на праздники 너무 아끼 아끼는 시계여서 샤밧 때만 차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보 치세 <웃음> 계산적으로 한거 아니냐, 다들. <웃음> 아, 아니지. 잠깐만요, 저는 사실은 시계를 아, 이렇게 핸드폰에 시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. Et n e f t l p h o n e s o s o a s t e s a o e 사실은 수트를 입으면 시계를 안 차면 멋이 없어요. No, tout cas, u d on s u 시계를 보기 위해서 게 아니라 멋으로 찼어요. i s n o t y t s t h 근데 오늘 이렇게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이런 시계를 받게 돼서 이온 <웃음> 아. 그래서 교회 아니 그 도시에서도 이 시계 이제 배터리, 네. 배터리 밖으로 가면 다들 어이 시계 어디서 났냐고 다들 그런데요. 응. 이라스파시바바마그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고. 잘 기도하겠습니다. 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내일 러시아로 출발합니다. 이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. 라라 동쪽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. Есть много людей, которые ненавидят мессианский Он м н о г е русские в этом даже з н а ю И так и б у м е с с и н е н а в и д я т ь о к у а д о анавоидыми к о м м у н и с 강력해지고 있습니다. И сейчас так и России а в и д а м и и м о щ а р и 과이 우리 성도들이 속히 알리하실 도록 도와주시고. И сделать чтобы его и его церковь все смогли сделать а л и я и щ и к 주고 받았습니다. Мы и так 어, передали 이 시계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계인 걸 알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게 해 주시길 감사합니다. 다시 돌아가는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. 함께 해 주시고.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도저 영광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И сделай, чтобы и помоги нам, чтобы мы встретили в Иерусалиме и так в ц а р с т в 이 б о ж и м о н н о о д ь ж е т о г о м у в а т и я е о г о 도리옵나멘